롯데뮤지엄에서 전시 중인 제임신 작가의 전시에 다녀온 후기 영상입니다. 롯데뮤지엄 입구 들어갈 때 처음부터 매표소보단 굿즈샷과 카페가 보여서 뮤지엄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좀더 안으로 들어가면 경호원을 지나쳐서 우측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지 표 없이 구경하는 건가 하고 잠시 좋아했었지요. 롯데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롯데카드 앱을 깔아서 터칭해서 제임스인 전시 무료입장이 가능하오니 혜택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인당 4매까지 가능해서 지인 찬스 이용해서 즐거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말 12시쯤에 갔는데도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사람이 별로 없어서 편하게 관람 했었습니다. 전시 기획도 끝났듯 끝나지 않은 작품 전시에 롯데 뮤지엄에 대한 호감, 호감도가 급상승했었고요 개인적으로 티켓 구매했다고 해도 구매한게 아깝지 않은 전시였습니다. 제임스 는 처음 들어보는 작가 이기도 하고 DC 코믹스 표지 아티스트였다가 회화 작업으로 넘어온 것만 알고 갔었는데 전시 앞에 제임스진의 사진을 보고 동양계 미국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새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여파로 전시의 마블 같은 그림체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작품 보는 내내 미국 만화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제임스는 1979년 대만에서 태어나 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일러스트레이터로 출발한 현대 미술가로 점차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입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듯 제임스도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는이비주얼 오브 아트스쿨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 그의 핸드메이드 포트폴리오를 아트 디렉터와 도시 주변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중한 어린이 출판사에서 포트폴리오가 조금 이상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해 퇴자를 놓은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이후 DC 코믹스의 코믹북 표지 작업으로 만화계 권위있는 상인 아이스너 어워즈를 6년 연속 수상하였고, 유명 브랜드인 프라다와 협업 프로젝트를 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스케치 연습을 한 그는 남들보다 유난히 문득한 오른손 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의 작품은 처음부터 동서양의 조화로 이루어진 귀여운 캐릭터의 향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홈페이지에서 보면 과거 작품들은 좀더 그로테스크하고 원초적이고 강한 텍스처에 원색의 컬러풀한 이미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다른 작가들처럼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글로테스크한 장면은 좀더 귀여운 아이들 캐릭터로 순화되고 원색의 컬러들은 몽환적인 카파스테 톤으로 변하였으며좀더 섬세하고 디테일에 강한 펜 드로잉으로 완성도와 세련미를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전시를 보면서 팀 버튼의 글로테스크와 일본 애니메이션의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가 합쳐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롯데 뮤지엄에서는 처음부터 전시 입장 시 이번 전시에 맞춰 작업한 대형 작품 중 하나인 패시니 블루 우드를 좌우로 길게 걸어놨습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고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무언가라는 공통점으로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 인트로 공간은 간접 조명과 거울을 사용해 앞선 어두운 느낌 공간에서 반전 매력의 공간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인트로 공간을 지나 마주하는 공간은 제임스진의 스케치 모음 공간입니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드로잉 작품들을 전시하는데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해 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드로잉 자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했었던 팀 버튼 전시 때도 수많은 스케치가 있었지만 팀 버튼과 다르게 세밀하고 디테일한 드로잉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는 대학 시절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수시로 둘러 오기스트 로덴과 에드가드가, 프란시스코 고야 등 거장들의 작품들을 수년간 연구하며 인체 드로잉을 발전시키고 그 바탕으로 2011년 제작된 드로잉에는 동물과 식물, 자연과 인간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생물체를 만들어냅니다. 제임스 진의 디테일의 결정체인 A5 사이즈의 스케치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다음 공간에서는 공간 전환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좀더 스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둡게 구성된 공간에서 밝고 청고가 높은 공간으로 변하는 반전에 전시 구성을 잘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대형 작품 옆에는 스케치본이 있는데 작은 종이에 디테일하게 무엇을 그릴지 빼곡히 그려져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저로서는 대단하다는 느낌만 들 뿐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한 작품으로 동서양의 주제를 결합하여 만든 작가 특유의 독특한 형태와 다양한 장르가 집약된 새로운 작품들을 내보였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질서를 닮은 다섯 가지 색깔로 표현한 이번 작품들을 통해 완벽한 행복이 존재하는 이상향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내재된 욕망과 삶 속의 깊은 곳에 내재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합니다. 작품을 보다 보면 작품 속에 판타지 같은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 보는 사람들 나름대로 상상하여 스토리를 짜는 재미도 있으니 정확한 작품 해설은 직접 감상하고 난 뒤에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작품 설명을 해드리자면 화이트의 타이거라는 작품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의 이슈를 배경으로 작업을 되었다고 합니다. 작품은 어린 호랑이를 지키고 있는 어미 호랑이의 모습으로 제임스 님이 미국과 멕시코의 정치적 문제로 국경 지역에서 이주자와 그 자녀들을 분리한다는 뉴스를 듣고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구리 패널 위에흰 물감을 사용하여 그려진 어미 호랑이는 국건이 새끼 호랑이를 지키고 있지만 뒤쪽에 호랑이 몸은 구불구불 나누어져서 새끼를 잘 지킬 수 있을지 보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에 나오는 메타포처럼 그림에 숨겨진 은유와 상징을 찾는 것도 비슷한데요. 만약 수능에 미술시험 문제가 있어서 호랑이가 상징하는 반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다면 전 미술, 미술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갔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답 없이 보는 다양한 해석이 독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대형 작품을 지나 다음 공간에서는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프라다와 협업한 프로젝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동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라다만을 위한 스케치를 제작하였으며, 작가 특유의 신비롭고 우아한 미감을 프라다에 접목해 전체 시즌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뉴욕 프라다 에피센터 내부에 초대형 벽화를 설치하고 트렌블드 블라썸즈라는 영상까지 제작하면서 상업 미술과 순수 미술을 아우르는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제임스는 10년간 3에 걸쳐 프라다와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영상은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CG 처리는 떨어지지만 스토리는 은유와 상징이 잘 녹아져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제임스는 이런 협업뿐만 아니라 개인전을 통해 작가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2012년 개인전을 통해 초현실적인 감수성을 보여주었고 뉴욕 현대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요코하마 미술관, 오클랜드 뮤지엄 오브 캘리포니아 등 유수의 미술관 전시에 참여해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시 마지막에는 작가가 DC 코믹스에서 했던 작업들과 영화 포스터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작가는 2017년 세편의 영화 포스터를 제작하였는데 대런 에로노프스키 감독과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요청으로 진행된 마로와 셰프 오브 워터는 작품의 성공과 함께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영화 블레드러너 2049의 오리스터 포스터 아트까지 제작하였는데 각 디렉터마다 다른 화풍으로 작업하여 그의 다양한 능력치를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됩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워너브라이더스의 제안으로 아이패드 프로에 아이펜슬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로 작업하였습니다. 제임스진이 사용한 앱은 프로크리에이트로 타임레스 녹화 기능이 있어 드로잉하는 걸전시에서 동영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시 마지막 사진작품엔 작가 자신이 작업하는 모습과 작가와 닮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제 나는 아이를 가져서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시간과 그림 그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내 속도와 작업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전시와 작품을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아티스트입니다.